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다 그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실천하셨어요 장로교 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예정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마음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라는 행성을 통해서 인간이 살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밤과 낮도 만드시고 인간이 살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드셨어요 지구가 생기기 전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에서 살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핵심은 뭐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 민족 속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짓고 짓고 온 세계로 민족이 번져 나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또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마다 죄만 생각을 하고, 죄에 더 가깝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알아요. 이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의 노출이 되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마다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풀수 없는 영적인 해묵은 갈증이 있어요. 그 갈증을 자세하게 정렬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먹어도 먹어도 쉬운치 않으니까 그러나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또물길어 오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떨어지면 또물길어 오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갈증이 나고, 열심히 살긴 살아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도 인간은 그이 갈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리모 오셔서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영원한 생수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여인의 가슴팍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후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을 것이다 너에게 남자가 다섯 남자가 거쳐갔지만 네 남자가 아니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신령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추수꾼의 사명자로 만들어서 한 마을을 전부가 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께 인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에게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구약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약적인 예배에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섬길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마다 찾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첫째는 구약에서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교절절기가 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걸 먹었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3월달에서 4월달까지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먹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주를 기대만한 의미에서 6월절 6월절 그 다음날부터 시작돼서 무교절 보리추수에 첫 열매를 드린 날까지 그래서 미래에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고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두 번째는 출입국계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무교절이 끝나는 뒤부터 49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다 맥주절 오순절 자, 그리고 1년 농사의 가장 마지막에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일곱째 달 9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중순 그리고 그 이후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은 보리추수와 연관이 있고 오순절을 또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7절 오순절은 밀수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은 뭐냐? 수장절,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일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모든 곡식과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 포도수석과 관련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맥주의 초실절, 어, 맥주의 초막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처음 익은 것, 처음, 이거는 어떤 곡시든 처음 거는 내 것이든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장자도 처음 난 자식은 하나님 거예요. 이거는 곡식의 첫 열매가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자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수장절인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추석을 8월 한가이라 그러고 중치절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절기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출입을 한 것을 기념해서 무성한 가제로 초막을 만들었어요 조그만 그 뭐야 저저저 천막같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오늘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지켜야 될세 가지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 영국의 어, 메리 여왕 때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퓨리탄이라고 하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청교도들을 딱 치는 대로 잡아 죽이니까 예. 퓨리탄이라는 말이 항의자라는 뜻이잖아요 항의자. 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막 갑니다 어디로 갈지 도착할지 모르는데 새로운 대륙에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뉴욕 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딱 도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백인들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요 첫 해에 수확할 것이 없어서 그들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가서 조개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 또 짐승을 잡아서 먹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도 정말로 아주 흉작을, 흉작을 거뒀어요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1년 안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서 죽고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첫 회는 흉작이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하는 아니더라도 공식을 만들어서 첫 일문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례입니다 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냥 먹고살기에 급급하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같다그랬는데 어떨 때 제가 오른쪽 어 이빨이 굉장히 아픈데 아 내가 이런 말하면 공룡한테 이빨이 그러지 사람은 치아라 그런데 어쨌든 오른쪽에 내 이빨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이게 치과에 갔더니 이걸 너무 많이 후벼 파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먹을 때마다 먹을 때마다 신경 건드려요 딱딱한 걸 제대로 못 먹고 김치 같은 것도 세게 씹어 먹으면 신경 건드려서 한번 건들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오른쪽으로 먹지 못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어떤 뉴스 봤죠? 어제인가요?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 스케일링 하다가 심장이 정지가 돼버렸어요 여자가 심정지가 돼가지고 막 응급실로 실려가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책임 없다 스킬링을 하든 뭐라든가 이게 신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스킬링을 치료받지만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치료받는 이것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별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넘어오기 위해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탈북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오기까지는 꼭 기독교인, 목사님, 어느 선교자님, 어느 기독교인들이 암암리에 숨어서 그분들을 도와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몸은 각자 알아서 모든 기관이 착착착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빨, 치아가 혀가 각각 그 노릇을 잘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서 음식물을 씹고, 혀로 말아서 잘 먹고 여기 넘기고, 또 식도에서 이게 넘어가고, 위장에 들어온 음식을 또 위장은 또 나름대로 위액을 내 분비물을 통해서 소환을 시키고, 우리 몸에 구석구석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영양소를 공급하고 너무 많이 공급하면 또 살이 되기도 하고, 영양소를 공급해서 나머지는 배설물로 다 걸러냅니다 이것을 평생 70년 80년 90년 동안 우리 몸이 알아서 착착착착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착착착착착착 모든 우주 마무리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왼쪽에는 동맥수술을 해서, 왼쪽 힘을 못 써요. 외국할 때마다 가방을 들고 막 하고 싶은데, 보조된 오른손을 보조할 수 있는 왼손이 힘을 못 쓰니까, 동맥을 끊어내서 여기서 그물 혹을 지어가고 나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심하면 누구한테 뒤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오른손목에 또 이렇게 손이 막 이유없는 통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움직이기가 힘들고 내가 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손녀딸 사랑이가 옆에 타게 했어요 그제 그래서 또 미국 한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린애이지만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요 내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내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왜꽥거리고 귀신이 나가고 나한테 욕적을 하고 나가고 어린애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머희같은 뭐 애들은 무슨 불이 있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오른 손목에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랬어. 사랑아. 할아버지가 운전해야 되는데, 오른손목이 너무 아파. 엄지손가락, 또 다음 손가락, 손목, 손등. 이렇게 신경이 너무너무 아픈데, 어떻게 좀 해봐라. 했더니, 무슨 방언이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모라스키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새끼. 나한테 욕을 하는 건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목사님아 정신 차려 모사 새끼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간이 뜨끔했어. 뭐나뭐나뭐나뭐나 뭐나 뭐나 뭐나 뭐나. 야, 너좀 방언 할때 새끼 좀안 하면 안 되냐? 꼭 누구 들으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킥대고 웃으면서 알았어 할아버지 다시 할게. 뭐 신령한 것처럼 하, 이러면서 그날 좀 오래 그녀석하고 같이 있었어요. 손 잡을 때 사랑아 할아버지 오른손 그 위에 손도손대 내가 너무 아프니까 양쪽 눈도 막막이 그 망막이 떨어졌지 이 안경 썼다 벗었다 썼다 내가 계속 하는 게잘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안경 쓴게안 보이고 벗을 때잘 보이기도 하고 내 몸이 아파 봐야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 그러죠 내가 몸이 아파 봐야 어떻게 목마른 사람이 생물을 받으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 몸이 건강하면요, 순수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자 우리가 그냥. 그죠? 예. 그러잖아요? 내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건강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니까요.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얼른 받으세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 상태가 아래까래 이게 아니면 얼른 기도받아도 괜찮아 안수기도 받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또 일부러 또 누구 또 기도해 준다고 또 계속 또 깜짝깜짝 그러면 또안 돼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때는 안수기도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이 집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월등하게 좋은데 예, 네?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나보다 더 축겨 세우고, 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받으면, 기도를 받으면, 얼마나 겸손해요.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니까요? 이리와. 이리와. 내가 다 해줄게. 이리와. 따라. 이리와. 오래식. 그러면 안 돼요. 그니까, 러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니까? 행동은 더더욱 하나님이 그거 보시죠. 내가 아프니까 어떡해. 그래, 내가 사랑아. 그래. 잠깐만, 내 자세 좀, 자세 좀 자리 잡을게. 그 앞에서 주님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그래도 무시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막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역도 안 되는 방언을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방언을 막 먼스키, 먼스키, 먼스키, 먼스키. 개의, 뭐, 뭐, 뭐, 소의, 뭐, 뭐, 뭐. 그런 것은 아니니다 어, 그런데? 상당히 오래 했어요. 한몇 시간 같이 다녔어요. 몰랐어, 갑자기. 손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몰랐어요. 자랑가자 보니까 내 왼, 오른쪽 손목과 이 관절이 것이다 회복이 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가세요 그래서 무릎 꿇으세요 어. 손자님, 손녀님 나좀 고쳐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면서 하아 참너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기도해서 고맙다. 또그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머리가 아프다 기도 좀해달라 세놈이서 달라붙어가지고 일곱 살, 다섯 살, 네살남 머리 안 쓰기도 하고 그냥 여기를 때리면서 안 쓰기도 하고. 안차를하고 여기다 대고 여기다 할아버지 어디 봐 말만 해 여기 여기 여기 엉덩이 항문 뭐저나 변비 있다 손 항문 다 대고. 막 안차를 하면서 아 근데 그건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하면 안되고 고통을 느끼면서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우리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기도하면 병원을 고쳐주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워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지구에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